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현대 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 IG 3.0 GDI로 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특정 타겟이 없다 싶을 정도로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외관을 바꾸고 야간 시야 개선을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먼저 지파츠 다크코롬 컬러 그릴입니다 그랜저 IG 전용으로 나온 애프터마켓용 그릴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사양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처럼 전방 카메라가 없는 사양은 카메라 자리를 고무 패킹으로 마감합니다. 구멍 하나 막으려고 순정 카메라를 장착하기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릴과 동봉된 부자재들로 기존 차량에 적용된 안전 편의 기능은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비오 터미네트 SP 플러스 바이펑션입니다 9,000호 할로겐 규격 전구를 사용하는 차량에 장착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LED 제품으로 검사 통과 역시 가능하고요 다만 9,000호 규격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그릴을 제거 후 미리 조립해둔 지파츠 그릴을 장착하고요. 와이어링, 전방센서, 스티프너 등을 다시 장착합니다. 작업이 끝난 범퍼를 장착 후 번호판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플레이트 고정 위치의 경우 최저 지상고보다 위에 있어 문제 없습니다. 그릴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크 크롬 컬러 그릴과 화이트 바디의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망 센서 모두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까지 마친 후 브라뷰 LED 작업을 위해 전조등 시험기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작업 전 조사각과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석과 동선석 모두 우측 상향을 비추고 있으며 비춰지는 곳의 밝기 수치를 나타내는 칸델라는 다소 부족해 보이네요. 더스케캡을 열어 기존 할로겐 전구를 재고 브라뷰 LED를 장착해 전동 여부까지 확인하고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하는 전조등 시험기인데요 조사각은 단순히 벽에 비친 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조등 시험기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사각은 선행 및 맞은편 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을 경우 제대로 된야간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당 전조등 시험기는 매년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광원에 맞춰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동승석 쪽 수치입니다. 합법 인증 튜닝임을 증명하는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 중에 부착 후장착 사진 세점과 함께 전산 등록을 진행합니다 별도 구변이나 검사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작업 전후 모습이고요 합법 인증 LED와 그릴 교체로 야간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사장의 분위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랜저이지187 그릴 브라뷰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